Hey guys, hello from Orskin! You check us out! We are w a t 살 h 살 n g t 하 e movie. Ah, it's a good movie. i 안산으로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늘 푹 쉬어라 오늘 아침 점은 건너뛰자. 아 오늘 아쉽게도 아침 점은 여기까지. 오늘의 마랑 도시락 여러분들 제가 만든 도시락입니다. 하이밥 김치 볶음밥 이건 못 참지 이건 못 참아. 김치 볶음밥이랑 감자 소시지. 먹어봐야 알아. 아, 그래면 우리 블랙핑크. 앨범 안 나오나? 우리 블랙핑크. 너희는 내 주세요. How 하 you like t h a t 가사만 n Kesai h o 디 w about that? How about this? Did this, did this, did this, did this, 아! t h 춥고! 뭐 코로나고! 나도 이제 밖에 뛰어놀고 싶어요 근데 그게 이제 안 되다 보니까 사람 미쳐가는 거 같아 그러잖아 이거 마이프로틴에서 새로 나온 이드빈 판맛인데 이건 퍼펙션이야 이건 먹어본 사람 다 그랬어요 약간 되게 그런 거 많았잖아요 약간 인위적인 맛들 뭐 초콜릿, 바닐라, 어, 라떼 이 팥은 레드빈? 크레이지 진짜 질리지도 않고 달지도 않고 운동하러 가야됩니다 여러분들 식사 잘하시고 도시락 좀 제발 좀 드셔보시라고요 예예 yeah! no, yeah, yeah, yeah, yeah! 순찰 좀 해볼까. 어 안녕하세요. 네. 순찰 좀 살짝 돌아봐야겠다. 야, 여기 이렇게 보호하거든요. 어 그래 그래. 어때? 괜찮아? 자, 이 차가 이 차가 나아파. 넌 뭐요, 이거? 넌 뭐냐고? 웃긴놈이네. 뭐? 마차 가든 거. 나와봐. 나와봐. 나와봐. 나와봐. 여기, 어떻게 들어갔냐, 거기, 니들? 그래, 니들 여기서, 그, 똥 싸지 말고, 저, 밭에서 싸. 어, 조심해서 놀아, 잉? 아. 후, 진짜 끝. 입니다. 이거 보세요. Yeah. I'm falling in love with g e n j a n g I'm falling in love with a soy sauce. Soy sauce. <웃음> <웃음> 큰 그릇. 큰 그릇에 두 그릇 넣는다. 기본 두 그릇. 한 그릇? 한 그릇? 바로 빤다고. 일단. 아김 모랑 모름 나는 거 봐라. 하... 디즈니? 와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진짜 안 이거 봐봐 이거 잠깐 봐봐 잠깐 조금만 봐 조금만 봐 야! 봐! 이제 고추 하나 올려놓고 이렇게 고추 딱 하나 하나 올려놓고 해해해 해. 해? 해? 해? 해? 완전 매운 천연게추야 와이 고추가 맵네 말했죠 이렇게 맛있는 거 둘이 먹다 죽는다? 개이득난 안해 둘이 먹안 죽어 먼저 죽이 먼저 이 새끼를 못먹게 미각에 이렇게 해야되나? 먹지마 어? 다리 속삭까지쏙쪽 먹어야 돼안 먹는다? 바로 귀싸내기 이것 때문에 먹는 거거든요 이 끝, 끝머리 그니까 러이 뾰족 이렇게 튀어나온데 거기 속에 알이 많아요 그래서 그쪽 속을 이 숟가락 뒤같은 뒤 걸로 이렇게 빼요 음 그렇지 그렇지 다 이렇게 밥을 넣는 거야 이렇게 꾹꾹꾹 그 수, 이, 아, 이 아까 그 세모 그 남은 그 공백에다가 간장게장 이렇게 좀 뿌려놉니다. 아, 끝! 이렇게 대우자 어, 좋아, 좋아. 어! 이 등딱지를 다 빨갛게 만드는 게 우리의 목표거든잘 보세요. 잘 보셔야 돼요. 아, 아니 이번에 제가 그 페스티벌 샌드롬 인비버시티. 어, 어, 이렇게 어, 앞에 있으면 아, 잘 안보이기 때문에 네네. 저는 로망이 있었어요 미국에서 대학교 나왔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대학교는 그 약간 좀 뭐라 그러지? 아, 마운틴타임 산에 간다고 하는 건가? 어쨌든 MT 크. 항상 좀 나래 좀 펼쳐볼까요? 여우배여우배들이 이제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러면 어, 언니 들어가, 버스에 타는 음. 하지만 이제 남자 후배가 아니라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이러면. 야, 걸로 와. 유태, 야! 유태, 야! 이이이 에이, 에이, 에이, 렇게에가에고 에이, 에이, 에에딱에가지고 에이, 고이에잖아이에 있어요? 노래 한곡부이겠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 그 영원한 약속들을 아이 후배들이 또 나랑 밥 먹겠다고 그냥 끝나자마자 바깥에서 책 이렇게 들고서 선배님 끝나셨나요? 오늘 한기 내가 쏜다 이러면 아! 아~ 이거, 이거? 이거 생각 해봤어요 아 대학생이 되면 좋겠다 제가 제주도로 가야 되는데, 거기서는 백신을 맞으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번에 맞았어요. 계속 미루다가, 그날, 좀 긴장했는데, 안 아프더라고요. 안 아팠는데, 다음날 아침에, 컨디션 오히려 좋은 거야, 백신 맞고. 오히려 좋아가지고. 그날, 이제, 촬영 있어가지고, 조은형님랑딱 촬영을 딱 했는데, 딱, 끝나고 나자마자, 멀쩡했는데, 갑자기, 오아되기 시작하는 거야. 엄청 심하게 진짜 몸살처럼 몸에 힘이 쏙 빠지고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두시간 동안 누워있었단 말이야 오케이! 그리고서 다시 컨디션 회복했어요 아 코로나 백신 맞고 절대 운동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깨달았지 하루 지났으니까 몸멀쩡하게등산을 갔어요 등산을 가는데 진짜 장난 아니고 33년 인생 동안 내 몸에 그렇게 물이 많은지 몰랐어 내 몸에 수분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아이고. 코감기가걸려가지고 그냥 졸에에 어어어 어어 어어 어어 어내내어 어어 어어 어어 어어 어어 어어 딱어는데막 나오고 여러분들은 그래서 오늘의 어어 백신 맞고 깝치지 마라 기온이 어떨어어면서 이제는 외투를 꼭입어어 되는 시간이 어는데 여러분들 운동할 때반어시 외투 입고 어십시오 아니면 외투를 가져가세요 어어끝나가 어어 어 반드시 아 어, 입으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온몸의 체온 조절을 잘 하셔야 오랫동안 운동할 수 있는 거고 마랑이 만든 하이밥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할게요